오늘은 네, 남한강 네, 상류 쪽으로 나와 봤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 네, 동강에서 이렇게 흐르고요. 네, 이쪽은 네, 연하천에서 이제 또 만나는 또 지점이네요. 네, 여기서 오늘 탐석을 시작해 볼게요. 이 토중석은 네한 저기 보시면 이쪽을 따라 올라가시면 네, 연하천에서 볼 수가 있는 네, 토중석인데요 지금 보시면 강질에 네, 이렇게 이쪽과 네, 이쪽을 해서 네, 네, 쌍봉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이즈도 네, 사이즈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되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여감인데 네. 역석에서 면 한번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밝은 톤으로 정말 잘 들어가 있는. 색감이 정말... 누구는 산뜻한...? 네 이거는 인상 적으로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눈 부분인데 이거 막 찔러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 한번 이쪽에서 한번 자, 일단 포인트로 눈 두개는 아주 잘나왔고요 푸가 네, 코어볼 수도 있고 네, 입으로 볼수 있는 네, 뭐 이쪽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정말 또잘 나온 인상서. 자, 이거 한번 물도 한번. 물도 보이고. 아, 네. 이러면은 자, 동물인가요? 네. 재밌는 인상서. 여감에, 여감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주, 소, 아, 생수가, 네, 뭐야, 뭐, 500ml 한병 정도 들어갈 양이 나오는, 네, 여감인데, 이렇게, 호수병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이게 나왔는데, 이 돌은, 여기 보시면, 네, 빗자리가, 네, 굉장히 좋아요. 네, 빗자리가 굉장히 좋고, 네, 이 물, 네, 물고임이, 정말 좋은, 네, 여감, 호수경. 네. 여기는 지금 네 굉장히 또 색깔이 네 산뜻하게 굉장히 색깔이 산뜻한 그 여감들이 이게 뭐 요런 또네 봉으로 보시, 보기에는 굉장히 또 아쉽지만 자 이런 또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네뭐 이렇게 뭐 보시면 뭐 뒤로 그냥 넘어간 형태고 나오는 거는 또 아니지만 굉장히 또 색깔이 산뜻한 네, 여감. 그리고 네, 이렇게 다시. 지금 어느새 네 다리 밑에까지 왔는데요. 네이 돌은 뭐 뒤로 뭐 그렇지만 네 앞면 이쪽에 문양이 나와 있는 쪽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저저 앞에 네 산을 보시면은 네. 나무가 네, 저렇게 된 네, 모습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담아내는 듯한 분양이 네, 좀 있고요 뒤에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네뭐 구름으로 보실 수도 있고 네. 네, 이거는 네, 굉장히 뭐, 손바닥 굉장히 또 소품인데요. 이 보시면, 네, 아까 보여드렸던 좀그 인상석처럼 네, 눈 부분이 굉장히 표현이 잘 들어가 있고요. 또, 또 재밌는 돌 네, 포인트 있는 돌을 네, 못했지만 지금 어, 여기 2시쯤 와서 한 3시간 정도 탐석을 했거든요. 네, 탐석을 했는데 저기 마지막 돌밭까지 제가 훑어보고 왔는데 네, 오늘은 아쉽지만 네, 지압으로 건강을 챙기고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